안녕하세요. 건강학습연구소 수학 선생님 강정화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회사의 이념과 그 다음에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실제로 이 회사 그 실천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 때문에 저는 이곳에 남아있고자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회사 보통 이제 교육 시장에서 많은 곳에서 자기소도적 학습, 1대1 학습 등등 다양한 커리큘럼이나 이념들을 내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념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실제로 1대1 학습을 통해서 또한 회사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도 학생과 선생님이 롱런 하면서 이 학생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 회사가 그런 교육적 이념을 실제 실천하고 있다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 많은 교육적 환경에서 사교육 시장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육 외에도 다른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곳에서는 교육을 위해서만 신경 쓸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다. 이 회사는 교육적 이념이 변색되지 않고 계속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직장이 그렇지 않나요? 좋은 상사, 좋은 동료, 좋은 고객 <웃음> 그런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는 이상 뭐 나쁜 사, 이제 힘들게 하는 상사 밑에서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고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곳에서는 팀장님들도 그렇고 동료분들도 그렇고 함께 노력하면서 발전해갈 수 있게 서로 도우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서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됐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잡아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곳에서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려는 이런 분위기 덕분에 서로에게 자문을 구한다거나 또는 발전을 위한 조언을 구한다거나 서로 나누면서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만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 더욱 나에게도 이 회사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형 방식의 수업을 많이 하고요. 어, 이 회사의 비전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저는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나의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또는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다른 분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함께 다니게 되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발전하고 커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